지난주에 본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팔개명을 어, <웃음> 아, 통해서 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에, 보도록 합니다. 음.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인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의 땅에서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명을 힘써 이루고 살라 하신 것입니다. <웃음>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개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이제 어떤 <웃음>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 <웃음> 10개명 전반부에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전에 이웃의 그 생명과 이웃의 가정과 이웃의 물권 그리고 이웃의 그 인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나머지 개명들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기준이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새 생명의 새 생활의 기, 지침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정신으로 주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옛 계명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똑같이 세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저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택하신 곳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나간다고 할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기준이 되는 것, 이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을 아주 차서 렇게 알려주신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웃음> 에, 그 최하의 마지노선을 긋고 하지 말라 말라 이렇게 에, 대부분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근본적인 그런 이 계명을 주신 의도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냥 자원해서 누려가야 될 내용을 그그 그 밑에 이렇게 행간에 그 언어 밑에 다 담아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최소한도의 그,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한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재료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실제로 다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친이 낮아지셔서. 구약 시대에는 뭐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모형적인 틀을, 모형적인 제도나 형식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신이 이제 내려오셔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실제로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역사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개명은 그냥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정도 그런 일반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주신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한하고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의 기업에 땅에 들어가서 소명을 힘껏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 계명을 중심으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탐욕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고 살라 자원에서 이루고 살라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억지로 그냥 소극적으로 이루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누리고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누리고 살라는 것이죠 애국에서 우상 섬기던 집에 종살이 할때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죽지 못해 그저 매일매일 연명할 뿐만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상 섬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할 수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웃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탐욕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다, 다른 형제들 돌아보기는 커녕 제한 목숨 연명하는데 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만 모세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벽돌을 더 만들게 하고 재료도 부실하게 주니까 또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까? 7회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눈,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니 항상 자기 자기 행복의 관점이 있어요. 자기 안위, 안녕, 그것 그것을 중심으로 그 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생각하니까 전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언약의 종으로 세워진 자를 대항하고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와의 이름으로 대들어. 사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하려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대들게 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또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고, 자기랑 비슷한 성향의 가,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런 그불의한 말을 퍼뜨리고 함부로 하죠 그건 참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위선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우상 섬기는 집에서 건지시려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그런 것은 상관없고 제한 목숨 연명하는 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니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생의 본능에 이끌려서 그저 제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현실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살 살더라도 목숨만은 건 건사하고 당장의 어려움은 피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헌신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그 재물이나 건강 이런 게 자기 목숨을 그리고 행복을 안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절대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기생해가지고 조금 더 목숨을 연명해 보려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되죠. 이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집에서 종살이 하던 데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과연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마다 자기 기업의 땅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업은 아브라함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알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약속의 땅은 그나의 그냥 그 매개 그본본 본 기업의 매의 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웃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똑같이. 그리고 장막생활, 약속의 땅 안에서 장막생활을 하면서도 하늘 성소를,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갇히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넘어. 그게,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그게 그림자이지만 실체를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사실 그 구역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걸 계속 유지하고 살기도 쉽진 않고요. 가나안 일곱 족속 때문에.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지역만 차지하고 있어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서로도 일 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에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돌아와서 형제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야. 돼. 그, 율법이 없으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기, 그, 안에서 정체성을 갖고 말이지. 그 목표가 확실하면 그것처럼 자유하고 행복한 게 없죠. 신자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이 시인은, 10편, 16편에 이 시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세상은, 완전히 회복할 세상. 더 이상 이제 슬픔도 없고 눈물이 눈물도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내용을 봤지만 그래서 그거를 위한 고난이 이게 이게 생명의 윤례를 배우는 거 아니니? 고난 자체를 싫어하고 말. 여기서 어떻게든지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면, 이 내가 사는 삶, 모든, 모든 곳이 다 저주의 곳이 돼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내가, 이 구역, 구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구역이 뭐, 자기 가정도 될수 있고, 자기가 속한 집화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 속한 그 지역도 다될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바로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 기업의 땅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먹는 게 부실하고 사는 것도 참 일반 세상에 그 잘나가는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부실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게 그것처럼 게그 아름답게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그게 이제 이런 안목, 이런 시인의 안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 기업이,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이었고, 그 기업의 땅에서 소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지상에서 누리는 보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11조를 구약에는 이제 국가 국세로서 11조가 있었으니까 제사장들은 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중보적 기능을 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지하는 게 이게 즐거움이에요. 진짜 즐거움이 되는 거죠. 내가 가서 해야 될 것을 그다 그, 그 앞에서 대표해서 일을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 11조를 안 줘서 11조, 이제 말라기에 가보면 11조 도둑질 해 먹었다고 하고, 그 나중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클까지 다 뺏어 먹었다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가나,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 그, 다 도둑질 한 거예요. 저들에게 돌아갈 것을 다 도둑질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걸 도둑질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갈 걸 도둑질 하고, 자기 기업으로 준 곳에 충실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걸 가서, 가지고, 주의 일꾼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삭슬 주지 않는 그 삭슬 주지 않아서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그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개인 제사장. 먹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나눠 줘야 되는데 다 도둑질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뭐 주님의 규례는 이게 즐거움의 규례, 영광의 규례인 거지 이게 결코 내 행복을 뺏기는 규례가 아니에요. 그 지상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삶 계명을 순종하며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이 가진 물건을 존중해주고 이웃이 마땅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야곱보소서에 보면 야고보서 신약에도 보면 그그 그 땅의 줄자에게 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그 그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드려지잖아요. 근데 그그 그, 그거를 주님이 받아서 갚아 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코앞의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니까이이 이 사람이 뭐이 시인이 괜히 자기 자기 도취에 빠져 가지고 종교적 그뭐그 뭐, 그 도취에 빠져 가지고 이런 자기 기업이 좋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에이 기업의 실체를 알아보고 기업을 내신 하나님을 알아. 그렇게 그 기업의 즐거움을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아.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 형제가 동과와의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시편 133편에 그, 나오는데. <웃음> 이건, 이게 현실의 가치문이요. 이 형제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나만 배부르면 끝. <웃음> 이 지인은, 그, 약속의, 분기수로 받은 기업 속에서 영혼을 내다보고 살았다. 그 영원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았다. 이 하나님의 물리적인 영역이잖아요. 가나안이. 거기가 성소인데. 그 물리적인 영역 안에 또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 성소. 그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안에 성소. 그게 성전이잖아요. 근데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결국 그리또 안이라고 하는 땅과 후손과 복,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이세 가지 복, 이것이 그리또 안에서 다 모아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또 안에서 있으면 땅 내가 땅이 없어도 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그리또 안에서 살아가는 게 기업이죠. 이 교회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호흡함으로 예비하는 게 우리의 영광이고,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게,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게,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 복이에요, 복. 을 받아야지 뭘, 복 받은 걸로, 소유하는 걸로 소유 복을 생각하면, 그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 북측 이스라엘이 크게 기울어 가던 때 16편의 그 시인과 같은 심정으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유명한 인물이죠. 순교했지요. 고지 증인들에 의해서 나보, 나보십니다. 나보. 아압은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인데도 그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웃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거 아닙니까? 그 21장 1절로 3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로 가로되내 포도원이 내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주리 줄이, 내게 주리라. 나보이아압에게 말하되 음.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그마실지로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미 언약의 굴레에서 제껴져 있는 나라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그 세력 하에서 이미 제껴져 있는 나라예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남쪽 유다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예요. 유다가. 그런데도 북쪽에 있는 이 나벗이 그 기업을 그 지금 언약의 굴레 밖에 있어서도 그 기업을 그 기업 자체로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으로 예?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신앙을 가진 존재예요. 나보은오므리 왕조의 아왕은 모든 것, 것을 가졌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있는 나보의 포도온을 탐했습니다. 그것도 고작 나물밭 해 먹으려고 탐했 불편하니까 멀리서 뭐 나무를 해다 먹을.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탐욕 때문에 그러죠. 이 형제가 형제로서 자기 기업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야 될 본이 될 그런 왕이 오히려 그걸 취해버린다. 이아은뭐 이세벨과 혼인하여 이세벨이 아버지 집에서 시돈 재산장 에빠알의 그 애, 애, 딸하고 혼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아주 아주 최고로 악한 왕 중의 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런 것들을 끌어들인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언약의 나라에 끌어들인 인물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신 말씀대로 탐욕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순간에도 만족감을 가졌어도 결국 가질수록 허전했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권력을 행사했어도 결국 탐욕의 종로로 탈 뿐입니다. 탐욕은 무한대잖아요. 유한한 게 아니에요. 타, 탐욕. 무형의 무용의 탐욕. 거기 그러니까, 이온 이 우주를 다 끌어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 블랙홀과 같은 탐욕. <웃음> 탐욕의 종이 된아 압은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나보색에는 자기 생명보다 고귀한 포도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보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 빼앗아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물론 뭐이세벨이 앞장서서 한 거지만, 이 아합이 어 인간적으로 보면 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사람이고,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보면 장점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 사악하기가... 일 때가 그런다.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왕이 유혹하는 세상의 행복도 거절하고 왕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더 좋은 걸로 대체해주겠다는데 그. 당장 바꾸지 않겠어요? 더더 네? 더 좋은 걸로. 근데 그그 그 땅의 기업의 그, 그 출처 근거 근원이 어디인지 주어 기업 그 기업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인지 아니까 절대 못 바꾸는 거죠. 자기 생명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왕의 유혹에 유혹이나 위협의굴래서 기업을 파는 것 그의 인자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자비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나무은 그것을 생각한 거죠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를 바라고 그그 그, 더 좋은 곳을, 아무리 더 좋은 걸 준다고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은 거죠. <웃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참으로 소망하며 살았던 거죠. 이게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 완전한 회복의 나라, 회복의 사회를 바라본 거예요. 오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구약 신자들의 그 신앙 아닙니까?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빠진 그 신앙은 없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신앙 부재지 부재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니까 그 기업을 기업 그물물 물, 그냥 물 자체 그냥. 물질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고, 영원한 생각을 하는 거죠. <웃음> 이게, 이게, 한시적이라는 것도 알고, 그 영원한 것은, 어, 그 한시적인 것을 지킬 때 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이라도, 어, 그,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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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면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나봇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지킨 것이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 이런. 아 악인들로 대표되는 이런 세력들은 음녀같이 그그 그, 탐욕을 부려 가지고 의인 나 못을 죽였기 때문에 어 주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웃음> 시편 아 8계명은 아합과 같이 탐심의 종이 되지 말고 나봇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명을 끝까지 이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웃음> 아이제 141문, 142문에서 이런 교훈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어 조금 더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도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제8개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리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탐심의 종이 돼서 8개명이 그 많은 것을 범하지 않을 수 없다. 팔 8개명이 명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141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계약이나 상거래에서 진실과 성실과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각 사람에게 그의 몫을 돌리는 것과 불법으로 차지한 재산을 그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과 자기 자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거저주거나 빌려주는 것과 세상 물건들에 관한 우리의 판단과 뜻과 감정을 과도하게 함께 갖는 것과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고 또한 우리의 형편에 적절한 세상 물건들을 얻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신중히 살피고 힘쓰는 것과 합법적인 소명을 알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과 검소한 것과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 혹은 그와 유사한 일을 피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신을 자, 재산을 모두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 식혜명이 명하는 것은 10가지 인데요. <웃음> 우리가 가장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소유에 대한 니다 우리는 정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시점부터 그것을 마감하는 이 세상의 끝날까지 시간도 청직이고 물질도 청직이고 우리의 은사 모든 것다 청직이다 주님의 종으로서 그걸 관리하고 잘 회개할 때가 올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걸 회개할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청직이로서 그 모든 것들을 알라봐야지 이전에 소유, 소유의 개념으로 나의 것을 따졌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어, 그것을, 어, 그, 이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소유의 원소유자가 누군가 아니 <웃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 사람에게 원하시는 만큼 자기의 것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4장7절에 주님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게 무엇이냐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그러면 왜 자랑하느냐 자랑하려면 주안해서 주님을 자랑해. 그 사무엘서 지난 시간에 그몇장몇 절이 몇잘 생각이 안 나서 말씀 안 드렸는데 사무엘 상서 2장 7절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게 도와, 부하게 도와. 예? 그니고 그런 주제자 앞에서 내가 가난하게 됐다고 원망할 수 없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자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청시기로서 써야 됩니다. 그 밑에 나오네요.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써야죠. 소유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소유 개념이 바뀌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수 있어요. 소유 개념이 안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의 소유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재산, 뭐 부동산일 수 있고 무형의 재산, 지적 재산도 되는 거죠.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도 제8계명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제 사실 이 뒤에 보겠지만 우리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이 말도 순수하게 내 말은 별로 없어요. 다 주께서 알려주신 거고 이웃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도 하는데 꼭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한것 같이 내 소유인 것 같이 그러면 이게 태도가 틀린 거죠. 자기라고 하는 것, 항상, 이제 이게 사람이 신자라고 해도, 자기 중심으로 회계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절대 그건 회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내가, 나를 비춰봐야지 진짜 회계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나한테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회개하고, 좋은면 좋은 대로 또 자기 즐기고만. 그렇게 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웃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그래요. 사실, 일반 논문들도, 속사 논문이나 뭐 박사, 학사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박사 논문까지, 어떤 주장을,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나열하고, 그, 그 용례를 다 써서 그것의 장단점을 얘기한 다음에 내 것의 장점을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기독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다그 김홍점 목사님 것도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고, 뭐 누가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의 글 것도 다 자기 걸로만 자기 자기 각주를 안 달아요. 다 도둑질하는 거죠 사실. 지적 그 표절에다가 뭐 도둑질에다가 표절은 그 도둑질을 위한 표절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내가 아까 뭐, 저, 베드로전서 사장 11절 말씀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지않아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일반은 총으로 줬든지, 특별은 총으로 줬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사실, 내 쪽에서 나올 건 죄밖에 없다는 걸 알고, 무슨 선한 말을 할 때에도, 나를 배제해야지. 그리스도가나타나지요 그리토가 높아지고, 그리토가 영광을 받으시지. 항상 자기를 끼워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런 사람은 시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이제 도적질 하지 않으려면 청직이라는, 모든 것이 다주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이게 기업으로, 나, 내가 그걸 수단으로 써서 목적을 이루는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거 자체가 영광이 되면, 그건,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삶. 불신자. 음. 첫 번째, 열 가지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계약과 상거래에서 진실과 성실과 공의를 지키는 것. 8개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상거래에서 진실과 성실과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은 그저 인간 세상에서 사람 간의 법이나 도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숨쉬고 살 정도의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혹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주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질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내게 있는 모든 은사, 직임, 물질, 뭐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가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 그러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 나아가기 위한 신행이 돼야 된다. 1편 15편, 1절로 2절. 여와의 호 주의 장막의 유할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의 거할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2, 2절에서 진실, 정, 정직, 공의, 이런 덕목을, 덕목을 언급합니다만, 이건 1절과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장막의 유할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이 죄 성산에, 에, 에, 그, 주의 성실의 거할 자. <웃음> 주의 성산에 거할 자에게 필수적인 덕목, 거룩한 영역에 살아갈 사람들의 필수적인 영역. 이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죠. 내가 어떻게 잘난 사람인데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봐? 이건 그 알미니안들의 생각이지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은 아니에요 응. 누가 이런 삶을 살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응.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10편 16편에서 어, 네. 찾을 수 있습니다. 1편 16편 2절로 3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 즐거움은 다 위로부터 온 거다 위로부터 온 거. 땅에서 누리는 것조또 그게 점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다 하늘에서 어 비와 공기를 어? <웃음> 그 햇볕을 주셔서 그런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여호와를 전부로 알고 여호와만 나의 복으로 삼고서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모든 즐거움을 거두는 사람만이 10편, 15편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주의 성산의 거할자로서 정직과 성질과 공의를 <웃음> 행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없으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로 고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없으니까 주의 명령만 있고 우리에게 능력은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성신의 능력을 힘의 길을 바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도 사실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충만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이제 궁극적으로 주의 성산의 실체인 하늘 도성으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거죠. <웃음> 바꿔 말씀드리자면 정직 정직이라는 게 내가 틀렸고 주님이 옳다 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그게 위로부터 오는 정직이지. 에? 내가 틀렸 나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틀렸다. 성실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부, 불, 불, 성실하고 주님만이 성실하다. 언약의 아주 특심으로 충실하게 그 주님의 주님 대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를, 그것을 의지하는 게 성실이지. 언약의 굴레 안에 있는 게 성실한 거예요. 그러고 공의는 뭡니까? 언약의 본의를, 언약의 율법의 본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공의에요. <웃음> 철저히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된 덕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고, 공의로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신 사람으로서 정직이고 성실이고 공의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어, 그런 게, 에, 족할 그런 것이 아니라 비추어 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우 정신을 가지고 어, 어, 그분의 눈에 합당한 그런 그런 어, 요소들이 되는 거죠다 성실이라는 말이 성실 정성스럽고 참되다 하는 뜻인데 오늘날 소비자는 왕이라는 모토에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성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소비, 인본주의의 그, 인본주의 문화에 덕, 덕이 몸이 덕은 몸이 소비 소비 <웃음> 소비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것이 아주 어, 선진 선진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이제 이걸 신앙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종교를 자기 마음에 좋게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나은 목사 좀더 나은 교회, 좀더 나은 교단. 이런 걸로 자기 종교적 욕구를 소비하는 걸. 그런 소비는 정상한 소비가 아니. 그 진짜 그 자기 중심의 소비. 예. 응. 네, 그 그런 그런 것은 진짜 덕목이 되, 될 수가 없요 아무리 개혁교회에 태어나서 개혁교회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종교를 소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움직여 나간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토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나약한 저런 어린 아이들을, 아주 병든 노인들을, 아주 소외된 그런 장애인들, 이런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에도 주님의 심정으로, 예? 주,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 내가 그 영적 장애자요, 예? 영적 소경이요, 영적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그런 그런 존재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귀가 터지고, 볼걸 보게 되고, 말할 걸 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궁유히 여기고,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 그,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여기는 병신들은 못 오는 사회. 예? 소외된 사람들은 못 오는 사회를 만들고 여기 정상인들만 어, 반겨주는 사회로 이 교회 사회를 만들면 이게 이제 우리는 종교를 소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신실한 게 아니고 아주 악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바르게 대해서 상대의 참된 유익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거룩한 교회를 늘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로 알고, 성도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는 그런 태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상대를 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 앞에 그 일을 해야죠. 믿는 자 앞에서 자기 과시하지 말고, 섬겨야 돼. 예? 믿는 자 앞에서 섬겨야 돼. <웃음> 그리토와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나간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서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교회가 여기서 없어지면 안되니까 물질로 지지하고 나가서 그 자기 은사로 직임으로 충성, 동심,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회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유일한 창구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웃을 대하는데 그리토의 지체요. 그리토의 몸이라는 의식 속에서 행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은 그런, 그렇게 될 사람들이죠.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될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거죠. 그게 동일한 심정으로 대해야 되는 거지. 응. 주님이 그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정도 갈 때도 봤죠.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봤을 때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 편.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돼 응.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모셔 손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거룩한 교회에 지체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산에 서 이미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상의 소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그리스도의 그 형상도 잘 나타내는 사람이죠. 일상에서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토의 인격을 나타내는 사람은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를 소망할 것이고 그리토의 제림하시는 날에 영원한 나라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처럼 소망 가운데 행하는 신자는 틀림없이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소명을 행하는 일에서 드러난 자기의 연약과 부족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토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는 단한 사람도 마음에 품을 수 없,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것이고 스스로는 단한 순간도 소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달을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한 심정과 주를 바라보는 태도로 말미암아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바라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자하는 일상에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소명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할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자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한 사람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 한 신자가 바로 살아가면요, 그 가정의 복이고, 가정의 영광이, 가정의 빛이. 근데 이, 이, 이, 이, 위선자들이 교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 도둑질 하면서 자기 자랑은 다 하고. 시간이 많이 와서 오늘은 그냥 이첫 번째 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웃음>